<웃음> 네, 대여림답 강의 125강 162문 163문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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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시고 사대만에 이제 다시 불러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미리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차서 이렇게 이루시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됐지요.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또 섬리 가운데 애국으로 내려갔고 또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구약 시대 그 아브라함의 이그 역사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런 구원을 누린다고 할 때는 이제 그그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형편이 있는 거죠. 애굽의 죄된 세력에서부터 구원돼가지고 주님의 그 세례를 받고 시음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그 씨앗의 형태의 구속 계시 역사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그리스도 안의 그 실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다.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다 드러나 있다. 그,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게 그 지혜를 쓰셔가지고, 그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나, 또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적인 사랑, 주권적인 선택적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죄에서 벗고, 거룩해지고, 완전, 완성될 나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자기네들이 뭐, 뭐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이 그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적들을 다 보고 어, 어, <웃음> 이,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당달 봉사 같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부터 한님의 지혜를 다 보이시고 구,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셨는가. 결국 다 우리를 위해서 인건데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사로 비춰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우리도 동일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셔서 그 완성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제 교회를 그냥 다녀요. 예, 교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회에서 나와서 어떤 사회를 이루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맨날 세상에 그애굽에서 살던 시절에 그 그것만 그 생각하고 현재적인 어려움만 닥치면 뭐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가 왜이 세상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그합력에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방도를 다 차서 이렇게 누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함. 그, 그 섞여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섞여 그 아무 생각 없이 섞여 들어온 사람들. 음이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교회 되게 못하고 못하는 사람. 교회를 교회 되게 못하게 하는 사람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그게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연히 홍해를 가르고 그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세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그 그런 걸 먹는 게 결국 뭔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게 뭔지 그걸 모르고 그걸 참여하면 맨날 그러니까 아침이면 나가서 만나도 주소 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적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 안에 갇히고 현실 안에 갇히고 환경 안에 갇히고 참 비참한 거죠 더더 비참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을 존재죠 사실은 그 나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례를 왜 제정했냐 우리가 이제 아담한테 타락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를 경험하면서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미 생성된 믿음을 더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이제 그걸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하고도 내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걸로 또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행이라는 게 다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아무, 저기, 감, 감정이나 감흥도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참여한다. 이거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그 성례 세 가지 유익을 그 공부했습니다. 성례를 통한 세 가지 유익.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덕들을 경고하고 많아지게 하고 두 번째는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하고 간직하고 서로 나누며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에서 누려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죄된 그런 그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엉망으로 살던 존재인데 그 어둠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밝은 세계 속으로 대낮 같은 세상 속으로 나왔으니까 주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아주 그눈뜬 사람처럼 다 보고 경험하고 누려가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형제의 사랑을 이루고 구별된 그런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리토 안에서 나누는 모든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광인 것이지 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짐이 아니에요. 즐겨서 해야 될 일이지. 근데 이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 또 안에서의 신행이 여전히 무겁고, 뭐, 그냥 어, 어거지로 눌러지는 것 같고, 누가 그냥 강제로 철몽해를 메워준 것 같이 그렇게 무거운, 무겁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할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은혜의 방도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거를 할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깊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의지의 전환이 안돼 가지고 맨날 세상과 육신의 언절이 사단의 그 사, 사조 금방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 음.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 첫 에덴에서 목표한 일들을 차서 이게 누리고, 그 완성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그런 거룩한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과 덕을 나누는 일을, 덕을 그 취해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 그리토, 결국은 이제 그리토를 드러내는 거죠. 세 사람임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토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 말, 저 사람의 말에 그리토가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에 그리토가 중심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과 덕을 그 사상을 잘 거룩 그 거룩을 다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성례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네 번째. 바깥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외, 외인들과 다른 점그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모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대하여 의인이요, 외인이요, 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 말씀은 이제 할례즉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받은 본의가 첫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존재, 세상과 사단 안에 갇혀 있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매임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거죠. 세례가. 중보자이신 그리토와 연합되는 것인데 이는 그리토를 믿기 전에 그리토 밖에 있었던 것과 구별됩니다. 그리토 밖에 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런데 세례받은 본의대로 그리토를 믿어 그리토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 복이인 거죠 신자들에게. 둘째로 세례본인은 언약 백성의 언약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거룩한 사랑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우리가 언약의 나라 밖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았습니다. 골로세서 1장 13절로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얻었도다. 셋째로 이제 언약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실현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도 다시 오실 때 환이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언약의 약속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실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장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에 그 슈에키나의 영광이 임재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용어를 끌어다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신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을 써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그 장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를 비유적으로 말해요. 근데 지금 완성의 세계 속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와 연합해가지고 그 완성의 세계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영광이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구도를 생각해 보면 완전합니다 예, 뭐 빈틈이 없고요 아주, 아주 조밀하게 준밀하게다 돼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임기응변으로 시대마다 뭐 구속의 경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처럼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어, 그 언약적 궁유를 베푸셔서. 뭐 양보하시는 것 같이 하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인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나타날 것을 제시하는데, 제시하는데 거기서 이처럼 약속의 언약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곧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며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인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응.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거죠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의 길을 닦을 그런 존재로서 살았어야 하는데 메시아의 길을 닦기는커녕 메시아를 그, 갖다, 버리, 죽이, 죽여서 버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건축자들이 진짜 그 일을 하니까 그 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하나님 나라의 그 머리돌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집의 머리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토께서. 주님께서 지금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그걸 다각도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 집으로, 어떤 때는 뭐그 성전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례의 이제 요소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163문으로 나가서 성례의 요소들을 생각하겠습니다. 163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 성례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성례의 요소들은 둘인데 첫째는 그리토께서 진이 정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도 안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 이제, 껍데기, 유물론자들이니까, 껍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 또, 또, 저, 쭈빙글리 측면에서, 그, 그, 성찬론을 보면, 그건 기념만 하니까, 그, <웃음> 실제 내적인, 그, 신령한 은혜를 빼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 그래서 사실은, 우는 칼빈주의의 성찬론을, 믿는데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장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죠. 이 주제는 이미 161문, 162문에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있게 효력 있는 은혜의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무엇인가, 관하여 다루면서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어서 성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고, 둘째는 그것을, 그것이 이제 표시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독특한 관계를 지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성내의 첫 번째 요소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다. 가령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이나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성내의 물이나 성찬의 두 요소는 우리의 외감으로 경험하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떡과 포도주를 몸에 필요한 음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데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사물들이 성내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토께서 친히 제정하신 대로 물이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웃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을, 몸을 씻고 섭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토께서 친히 정하신 규례를 따라 이것들을 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요소들을 성례에 사용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요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세례의 물은 구약제도의 그 정결 예식들에서 사용되는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사장을 임명하던 날에 행하는 예식이나 정결법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씻는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데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나아간 것을 표시합니다. <웃음>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도 세례와 연결됩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도 10장 1절 2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물로 씻는 세례를 정하실 때 구약을 성취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고 어 반석에 물을 먹고 마신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읽었는데 10장 고린도전도 10장 3절로 4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구약에. 구약의 형식 속에 그 신약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토시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신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웃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을 주셨는데 그 뜻은 중보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려고, 아, 갈,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그리토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구약 백성들이 바라던 바를 성취하는 를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토잖아요. <웃음> 주님은 또 생수가 되시기도 하시고 진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유월절 본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의 언약 백성은 어린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그 문설주에 바르고 식구들과 함께 떡을 떼고 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 형식을 취함으로써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한 죽음이 넘어간 그 집을 그. 죽음이 지배할 수 없다니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그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본의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표상하려고 6월절 식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의 본의를 성취하시면서 물, 물이나 떡, 포도주를 사용하신 것은 이 성찬의 외적 요소들을 통해서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를 어,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옮겨가는 구약의 물과 관련되어 있듯이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언약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또 인칩니다.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길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어, 가능한 것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출애굽을 그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식사와 관련되는데 성찬의 두 요소는 새로운 출애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가리킵니다. 또한 성찬의 두 요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마신 만나와 반석의 물과 관련이 되는데 이 역시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 거듭나게 하는 생명, 또 거듭난 생명을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도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내전적인 연합, 성내전, 성내적 용어. 거룩한 예전적인 그런 연합이고 그런 용어라는 거죠. 성내에는 외적이며 가시적인 표가 있고 그 표가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이두 요소는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내전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2절을 보면 매 성례마다 표와 상징이 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격 혹은 성례전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름들과 그 효과가 후자에 돌려집니다. 우선 표와 그것에 의해 상징되는 그런 그내용 이제 구분이 되는데 편은 외적이며 가시적인 것이고 상징되는 것은 내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로마 카토릭 교회가 주장하는 화체설에 따르면 물이나 성찬의 요소들이 외형적으로 그대로이지만 본질에서는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로 바뀝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본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 이 입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잔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체설이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고인데 네, 그 맞지 않습니다. 음.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이지, 세례식 집행 과정에서 무슨 거룩한 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그 떡과 포도죠. 이것도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음식이지, 그리도의 몸과 피가 아닙니다. 반대로, <웃음> 성례의 두 요소가 그저 표상과 상징의 관계만은 또 아닌 거죠. 이것이 이제 지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제시한 이론인데 세례식에서 일상적인 물이 사용되는데 그 물이 그저 죄를 씻음을 상징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할 뿐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죠. 성내에는 영적인 교훈을 그저 상징하는 것 외에 그 없는 거죠. 그들의 주장들은. 그러나 우리의 고백서에 따르면 외적인 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표가 나타내는 신령한 은혜가 그 성내에 있고 그 표와 이 은혜는 독특한 관계 연합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관계 연합은 성내에만 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자리에서 먼저 세족식을 행했는데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 겸손히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모방해서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족식은 성례가 아닌 거죠. 그냥 아, 이게 섬김의 그한 단면을 보여 주는 거지. 세정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교훈하신 내용을 혹시 깨닫게 되어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세정식으로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 제정식을 하고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이거 어, 은혜의 개념이 너무 넓어 버리는 거예 성찬에서 제정한 그 은혜, 은혜 방도로서의 그 은혜 개념과 지금 그 세족식을 경험하고 은혜 누렸다고 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례의 요소로서 가시적인 표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할 때 언약 백성의 믿음으로 참여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만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참여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성례에는 독특한 표현법이 증거 어, 등장합니다. 이른바 성례적 용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8 문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물이 의그리도의 피로 변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씨있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성례적인 용어로 어 유일하게 이제 그 사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변화되었다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만 믿음으로는 우리 영원히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받습니다. 그만큼 성찬의 떡과 그리스도의 실제 몸은 구분되는 동시에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달게 주님께서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찬을 시행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성찬의 외적인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표시하는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 5,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음. 우리는 주님이 내신 그 성례를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실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음. 이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데 은혜로 구원하시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과 또 성신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 성신에 의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 성신께서 중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을 시슴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슴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을 중생의 시슴 그리고 성신의 새롭게 하심 이두 가지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슴 하나로 그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슴으로 표시하는데 그 시슴이 성신에 의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을 할 텐데 세례를 줄 때는 이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서원하고 결단한 전제된 내용이 있어서 그가 물 성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하고 인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례의수 있음이 그 성신에 의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성례적인. 용어입니다. 세례받으면 자동으로 중생되고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세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로시는 예식과 그것이 가리키는 은혜가 긴밀하게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례가 형식인데, 내용은 이제 신령, 실려, 내적이고 신령한 게, 어, 이제, 전제된 거죠. 전제된 거죠. 유기적으로 아주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세례를 다 받아야만, 그, 구원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웃음>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평생 그 회계의 세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거죠. 이제 생명이, 그리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형식으로 세례에 참여했지만, 내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내적인 변화의 삶을 살 살질 않습니다. 아, 살질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관련해서 본래 성례라는 표현이 비밀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 유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던 뜻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품고 계시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의 핵심의 내용이 그리스도인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있던 깊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강설에서 계시된 비밀에 관해 배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강설 그 고린도 교회의 파울이 그렇게 복음강설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게시된 비밀을 그그 그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에서 성례가 나온 것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례의 본질은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잖아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게 곧그 그 모형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는 거였다. <목소리> 믿음으로 우리는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토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을 힘입기 위해 서왜 그리스도의 충만을 힘입습니까? 만물을 통일하고 만물 충만을 이루기 위해 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할까지 나가는. 만물 충만과 연결되어 있고 만물 통일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연결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중심으로 회복해 나가시는 그 경륜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교회 연합된 지체로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내 속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의 방도를 취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례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그리또도의 향취가 골,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된 사람은 뭡니까? 그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시체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이 항상 풀풀냄새를 풍기고 가는데 썩은 냄새를. 땅의 땅의 냄새, 육의 냄새. <웃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 나가야 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동시에 우리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나가는 것이 생생한 현실입니다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성례에 참여할 때 이런 신비를 더욱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었다, 세례를 받았다,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데 분명히 떡과 포도주가 몸에 들어가서는 이 몸을 살리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 내적인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아로서의 생동한 생동적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그 생명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교제, 또 봉사, 증거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이용해가지고 자기 기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내에 유익이 되는 내용을 공부했고 또 성내의 요소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았지만 이 내용은 참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관련되어 있고 영원한 구속의 경영과 관계되어 있고 만물의 회복과 만물 충만과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세례도 받고 성찬을 받는 것인데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토를 드러내고, 그리토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죠? 지금 기독교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고 있는 정도로 기독교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사옵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그 기독교의 그 정보의 내용이 그 단순한 정,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고 만물 통일을 이루며 만물 충만을 이루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